베니니 맘마아이 맘마 베푸 지금 다래끼 어제 째가지고 다시 병원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가기 싫어요 형아 진실이 뭐? 진실이 뭐어때 진실이 뭔데? 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구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요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못 뿌렸죠. <웃음> 누가 이렇게 못 뿌리고 나오래. <웃음> <웃음> 자, 일단 여기 요거프 망했습니다. 그렇지, 오래 버텼지. 대기업들이 <웃음> 많이 나왔어. 진짜. 어, 저기도 나간다. 나갔어. 저기도 나갔잖아. 저... 옛날 통닭도 어쩌고... 없어. 어, 옛날 통닭도 없어졌어. 또 어, 그게 털인데 안 벗은 거같다나 언제 샤워했어? 아, 했었다? 페퍼 지금 이제 응. 월요일에 화보를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요. 이제 오늘 씻을 거예요. 이제 응.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들으시면 부러우실 것 같은데? <웃음> 자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마칠게요 그냥 더럽대요 너 이거 꼬질꼬질하대요 꼬질꼬질하대요 너 가자 어이구 맞고하세요맞고하세요맞고하세요 맞고 하세요. 하세요. <웃음> <웃음> 근데 알지 아무... 지나가면 지나가면 <웃음> 아무 말만 싸는거 알지 알지 나 고개 숙인 거 봤지 그럼 아, 꼭 지나가면서 얘기하던거 알지 알지 알 저는 미세먼지 그게 나쁘지 않다 나는 미세먼지 도움. 도움? 어. 아, 도움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보통이요. 보통이야? 어, 맞네, 역시. 어, 껴야 되겠다, 는 지금. <웃음> 너무 아는 척을 하지 마세요, 너무. 쫙쫙 밟아버려 <웃음> <택시> 밟아버려. <웃음> 저기서 한번 굴러 맨날 이렇게 묻고가잖아 어? 어, 털.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어, 털어도 솔직히 다안 털리거든. 그때마다 어, 어. 맨날 오빠랑 나랑 페퍼야! 이러면서 너무 스윗하다, 오빠. 페퍼야, 아직도 있죠? 이러면서, <웃음> <아직도 있어!"> 이러면서 <웃음> 페퍼랑 오빠랑 사진 찍어줬잖아. 너가. 아, 그럼 펀사했다고 어, 펀사예요, 지금. 아. 어머. 어머 근데, 근데 너무 잘, 어, 잘 나왔어. 너무 또잘 나왔네. 어. 여기가 이거 여기 꼬질꼬질해. <웃음> 페퍼야, 목욕해야겠다, 이따가. 목욕해. 어째, 어째 tv 여태 tv 너무 옛날 말이다 그거. 이거 뭐 이거 요즘 뭐라 하는데 어. <웃음> 야, 너무, 너무 별로였어 아, 아니 긴가 너무, 너무 별로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볼봉 수함을 아니고 바른 거라고 자세히 보면 저 이거 호피거든요 요즘 그리고 시럽이 유행이야 어? 시럽이 유행이야 네가 뭘뭐 알겠니? 따라올 수 있겠니? <웃음> <웃음> 너무 옛날 그거야 솔직히 말해너 요즘 누구랑 노는데? 채연 같아요, 채연. 어, 는 채연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엔진이 그냥. <웃음> 어, 오, 오, 어, 오케이. <웃음> 하지마, 하지마! 저 그러면 좋았던 좋게 들은 노래 있어,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응. 옛날 저는 노래. 최신 것만 들어서 사실 잘 몰라요. 아, 나는 요새 별로 안 유명한데. 응. 뭐? 트리플 S 알아? 요즘 분들.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I'm Generation. 이게 b u i l 전 세계가 나를 그거는요 걸스 걸스 제대로. 알지? 갖고 와! 너! 너 일로 와! 너, 너! 너, 일로 와! 알지? 저희 패진이에요. 저희는 휠! 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자, 집! 에 가자. 응? 어? 안녕. 이모 갈게요. 이모 가. 또 봐. 또 놀러 올게. 안녕. 어, 안녕. 잡지 화보를 찍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목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깨끗하게 가야 되니까 한 번에 생활을 다 시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의는 이제 공이랑 자, 간식만 있으면 은장히 잘할 것 같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찍어줬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데려가서 괜찮지 않을까 너무 신중한 거지 지금 너무 신중해 지금 지금 내가 여기다가 마킹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청동어리인가 아니 저거 뭐야? 저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똥쌌어 귀엽다. 귀엽다 아 강아지 귀여워 공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웃음> 아, 아저좋아했지나내 친구 중에 이런 강아지 엄청 많이 키여운데아 너무 좋아 아, 나 강아지 너무 좋아해. 어, <웃음> 아, 난이큰 강아지 좋더라. 왜 그래? 빨리 가. 어 왜? 빨리 가. 이리 와 왜? 일로 와 뺏어 이리 와. 엄청 피 아마 얼굴 아마 얼굴 봐? 아니야 빨리 가 한잔히 이거 먹고, 이 먹고, 이거 먹 먹고, 이먹먹이먹이먹이 어쩐지거품이잖나어쩐지 이렇게 거품이 나아야 되는데. 같이 해야 되지 뭐. 혹시 언니 엄마 해줘. 안알 일어나 일어나 아니 아니. 아저 아저씨 좀 멈춰. 잠깐만. 잠깐만. 좀 일어나 봐. 잠깐만요. 잠깐만요. 표 이뻐 간식 먹어야 겠네. 잘했 으니까, 너무 잘했 으니까 해도 되겠 네요. 들어가 기다리 세요. 감다 ¡Tremor! r r e m o r 이 <laughs> 오 나오세요. 아 <웃음> 어? 어, 예뻐.